거기에는 많은 장난들이 있고, 고 아 그렇죠. 다 불확실한 결과에 극적성을 느끼는 것에 충량되는 음. 것이 음. 모든 것이 mm -hmm. 응. 응.